속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바위와 암초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8만 7,457제곱미터입니다. 동도와 서도는 151m정도 떨어져 있어 보트를 이용하여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독도 의장 김성도 씨 부부가 거주하던 주민 숙소입니다. 펜더가 하나 떨어졌네. 언제 봐도 멋진 촛대바위 삼행제 굴바위 그리고 우뚝 솟은 탕검봉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오늘은 주민 숙소 뒤 가파른 길을 통해 서도 최고봉인 대한봉과 그 뒤쪽에 예전에 독도 생명수였던 동굴 물꼬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길은 옛날 독도 영유권 강화에 크게 기여한 부산 동래부 출신 어부 안용복을 기리는 길이군요. 여기서도 전기와 물을 직접 만들어 쓰고 있군요. 한번 가는 길, 아, 조심해야 되겠다. 경제가 <웃음> <웃음> 빠르네. 저저 밑에 자본장에서 보는 거 틀리다. 개인제 가격은 높다. 예. 어 이거는 무슨 새지? 이 새가, 허야이 <웃음> 세상에. 새가 길을 안내를 하고 있다. 머리 넘어가지도 않고. <웃음> 지금, <웃음> 자, 우리 가면 또. 어느 그 정도 올라와서 보니 저 밑에 주민 숙소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오, 여기가 더 가파라, 가파라지는데 아, 여기서 이제 등대가 제대로 보이네 예. 한눈에 들어오는 동도와 독도 등대를 보니 힘든게 싹 가시네요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그렇게 했는데. 서도에서 봐야, 동도에 우리 등대하고, 저걸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쁜 아, 숨을 몰아쉴 정도로 비록 힘들고 위험하기는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아, 이 돌기단 말하는 이것만 하라는거지 나 이걸 다 만들었대 차종덕씨하고 김성덕씨가 그리고 이 돌기단 위에서 참보니까 내 장관이네 물고리 물러오는가? 안있겠니까 그 근무할 때 소도 한번 아와야지 이거 그래도 이거도 기안 오면은 일이 없다. 때그 숙소에서 일봐 주고 예, 밑에 올가도 아, 끝나, 이게 그래도 이게 뭐 얘도 사 무슨 어떤 상황인지 예, 예. 그리 관리소 직원들은 예, 많이 오겠네. 어 많이 다네 오, 어, 방어들도 오독주변서 예.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한다고 하네요 오징어 잡이 어선들도 예. 오징어. 불 밝히고 이마 와요 예. 어. 예. 아, 해 자, 이다 아, 그래? 네. 아, 그못 내려갔다, 그지? 물고리, 아, 밑에가 예, 네,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아, 아 장난 아니다. 산, 산 자네. 산 자. 예? 딱한 문으로 산 자. 아, 그러고. 옆에 어깨하고 양 어깨도 또 산자고. 저 밑으로 어떻게, 어떻게 내려가지? 이 지역은 예. 조심해야 되겠다. 예, 예. 아이고, 두, 두시고 가시려면, 네. 이 주문이 있어서. 예. 이런 비경이 곳곳이 한 폭의 그림이다. 정말. 자태가 정말 대한봉답다 저기 바다 위의 가재바위는 바다사자 종류인 독도강치가 살던 곳이랍니다. 요즘도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탕금봉 저건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군요. 어디요? 와봐. 아니, 내려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어. 예, 예. 들 있는데. 예, 예. 아니면 저 내려가, 들어가 볼란가? 예, 예, 예. 그렇게. Hey. <sighs>